아우 부지런하게 살기로 했는데 아우 미치겠네 쉽지가 않네요 어제 동생 축제를 하는데 4시까지 도와줬 이렇게 운전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운동 끝났다. 운동 끝났다. 집에 가지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 운동하는데 너무 걸거쳐가지고... 제가 요새 타고 다니 어디로 <목소리도> 오요 요즘 또 운동 가야 되는데 아... 하루하루가 운동 가기 싫어 때문에 친척 집에 왔고 음, 킥보드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까지 와서 충전기를 밥 먹자 밥, 밥. 아 아까 밥 먹고 만두가 떠가고 있고 날은 어두워졌고 집에 가고 싶고 아. 지금 친척집 왔는데 너무 추워요. 네, 이제 홈커밍 데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점심 되게 n g 고 o n g Hong Kong, h o n 어쨌 집이 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체중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늦잠 잤네요 싫어나게되기 쉽지 않다 이번주는 지금 이제 대전에서 어제 왔다가 목요일에 내, 내일도 올라와요 할 수가 없어. 어.